연애 초반 이티제와의 탐색전이 마무리되면 이티제는 서서히 상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때 어떤 시그널로 이티제의 신뢰를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1. 예, 친구와 약속에 크게 개의치 않을 때 연애 초반 이티제는 애인의 모임 약속에 대해 신경 씁니다 언제 귀가할 건지 택시를 탔으면 몇분뒤 도착하는지 체크합니다 하지만 애인이 술을 마셔도 잘 귀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알아서 잘한다고 판단하고 집에 갈 때만 연락해 달라고 합니다 2.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해도 큰 동요 없음 가끔 애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자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애 초반 이티제는 애인이 걱정돼서 통증을 덜어주는 방법 또는 집 근처 병원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애인의 컨디션 난조가 단지 수면 부족이라는 걸 딥러닝하면 그 후에는 큰 동요 없이 다음날 연락하자고 합니다 3. 애인의 중대 행동을 응원 격려해줄 때 살다 보면 퇴사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. 만약 연애 초반 이런 일을 겪으면 최대한 애인의 뜻을 존중합니다. 처음부터 개입하면 애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개입해서 애인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. <목소리> J. e Young San Yul Tong Ha ISTJ Wa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a 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ig Hashi Mayan Secret Young San Bonin d u o n Fan Young San Vlog ASMR d o n Total Negaji Benefit Yul New Lil s u e t s u e b 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aw